개최안 된다고. 왜급수인다 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 민아. 나도 민기나다 나도 그랬지. <웃음> <웃음> 네, 제가 오늘 회사를 마치고 누나 집에 왔는데요. 부모님한테 허버의 자서전이라는 책을 드리고 써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리뷰를 따로 못해서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이렇서 가리고 있죠? 이제 부터 부산말이 많이 나갈 건데요 지금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편하게 읽어보면서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거 한번 봐볼게요 한숨 껴면 되는데 편집 내가 하니까 조용해질 필요 없다. 나 그냥 이제이 제품 그냥 아, <웃음> 카페는 그냥 인증으로 그러고 아아 이제부터 그냥 우리가 하면 된다. 편집 음, 내가 알았다고 하니까 양팡처럼. <웃음> 양팡도 지가 뭐 그냥 할말다 하면서 아 엄마랑 얘기하다가 동생이 얘기하다가 한다니까. 일단 엄마는 이렇게 자기가 썼다고 사인을 이렇게 하고. <웃음> 심지어 외긴인 여기에다가 2020년도 가야 되는데 2019도 아니고 2019로 적어놨다가 딱딱딱 <웃음> 끊어놨어 와 저번 주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사인이다 내가 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엄마 사인그 해울 했을 때 내가 그래, 다 와서 했었다 국물야 국물 나한 적이 너무 없어 여기 책에 보면은 파트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부모님 소개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부모님 자기소개에 대한 그런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는 이렇게 나눠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엄마 좋아하는 색깔, 화핑크 <웃음> 엄마가... 글자를 잘 몰라가지고... 아니야, 엄마가 가끔 실수한다 하는 거잖아. 잠깐 생각이 안난 거라고, 엄마는. 아빠 신발 사이즈 155. <웃음> <웃음> 아, 아니겠지 했는데? 아니야. 아빠 배고지 뭐가 처음야난 일을 잘못했지 했는데? 아니었어. 혹시 엄마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오신탕. 어? 진짜? 나 아, 싫어하는 음식이 오신탕. 아 그래 놀래라. 좋아하는 음식 조개류. 아, 아빠 싫어하는 음식이 배고. 든 둘이 안 맞다. 아, 나는 아빠가 여름을 좋아하는 지 몰랐어. 엄마 좋아하는 게 제일 봄. 마찬가 날씨. TV 프로그램 드라마 아빠 맞아. 엄마는 미스터 트론. 아까도 보고 있던 말이. 영디. 요즘 엄마의 기분은 어떠세요? 경련기가 오는지 기분의 기복이 심하다. 기분이 좋다가도 급 기분이 안 좋아진다. 기분이 요즘 꿀꿀하다. 음... 아빠는 <웃음> 매우 좋은. 그 차이가 심하죠. 엄마의 성함 의미가 뭐래? 히에 밝을 수. 항상 기쁜 음... 일만 가득하고라고 점점점 <웃음> <좀, 좀, 좀. 웃음> 점점점 가득하라고라고 적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가득하고 <웃음> 아빠의 성함의 의미는 정직래 이 파트 파트2 나도 꿈 많은 소년 소녀였단다 학창 시절 별명은 뭐였어요? KO <웃음> KO <웃음> <웃음> 이유는... 아빠가 이발소를 했었는데, 이발소 이름이 아, 오케이 이발소였대. 근데 이발소가 망해가지고 <웃음> K.O. 됐다고, 코 곡걸레 K.O. 됐다고 이 아, 그런 의미로 K.O. 했어? K.O. 라고 놀렸다. 어... <웃음> <웃음> 짜증났겠노? K.O. 아빠 별명이 뭐였데 아빠의 별명은 꺼봉이. 꺼봉이? 지금은 <웃음> 꺼봉이 생긴했는데 어. 우희망이 여군이랑 여경찰. 아빠는 부모가 되는 게 정의 희망이야. <웃음> 원래 지금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이 안 돼요. <웃음> 엄마가 엄마가 손에했을때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놀이는 물고기 잡기 고물줄 놀이. 땅땅먹기 아니, 땅땅먹기 아니야? 땅땅치킨도 아니고 땅땅먹기인데 땅땅먹 자세히 그림도 그래 놨죠? 귀엽노 <웃음> <웃음> 젊을 때 하지 못했던 못해서 후회했던 것이 있다면 연애하기 <웃음> 아빠는 공부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진하게 사랑하기 를 못했다 찔리지? <웃음> 이 영상을 보는 아버지 조심하세요 파트 스리 엄마와 아빠의 연애가 궁금하니? 보자마자 결혼하... 결혼하게 될걸 알았어요? 전혀... 근데 아빠는 이해를... 이해? <웃음> 예. 처음에 만났는데 자기한테 안겨가지고 놓아주질 않았대 이제 생각해보니 수법이었다 <웃음> 엄마가 넘어갔는데... 누가 먼저 반에서 따라다 엄마가 아빠가... <웃음> 아는둘 다... <웃음> 아빠의 미러 포인트는 엄마는 아빠 얼굴, 잘생김. <웃음> 아빠 뭔지 알아? <웃음> 어 오. 결혼하기 잘했다고 생각이 들땐 언젠가요? 엄마 뭐래? 우리 큰딸 혜민이가 태어, 태어났을 때. 어. 태어 <웃음> 아니 엄마 이제 그서 마침도 틀리는 것 때문에 감정 파괴면 까 맞아 <웃음> 아빠도 자식들 볼 때가 잘들어어 이거 좀준비한 다시 태어나면 또 결혼할 건가요? 하나 둘셋 둘, 아니? 아니 아닙니다 존중하게 <웃음> <웃음>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 얼굴 그려주세요 엄마가 어떻게 그렸냐면요 짜잔 자 일단 누나는 이렇게 곱슬곱슬 머리를 아니 이렇게 틀링 그림 찾기 아니냐고 미역 찾잖아 <목소리> 귀걸인지 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그 뭐 흑진주 귀걸이를 그려놨고 머리는 이렇게 빵처럼 손주먹진 모양을 <목소리> 주먹이가 <웃음> 주먹이물 야 이거 빵 찾아라 나는 이제 그김무스옛날 긴무스 머리 웃는 모습 똑같고 일단 네어접이고 격기는 내가 좋은 거고. 메네 포인트. 민민이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예쁘고 이런 장가예쁘고 피시짱. 피시짱. 민기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김 피시짱 피시짱, 피시짱. <웃음> 키도 큰 고. <거. 웃음> <웃음> 아니 아빠가 대박. <웃음> 아빠 거 보이시죠? <웃음> 짜잔. 와우. 야 이거는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아 너무 웃겨. 나를 그리다 말았어. 야 그래도 이까지 그림 야눈 눈과 코네 있다. 야저거 <웃음> 보고 얼마나 우산지 몬데. 어. 제가 태어났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었대. 근데 아빠가 애기를 좋아하긴 하잖아. 그렇지. 계속 계속 애 낳라고 지금 우리. <웃음> 엄마는 세상을 가진 것처럼 너무 좋았다. 딸이라도 좋고, 아들이라도 좋았다 200점. <웃음> 아, 그게 적혀 있다고? 음. 나 처음 봤어. 200점. <웃음> 아, 본인이 본인 한테 음. 점수를 매긴 거네, 지금? 네. 딸이라도 <웃음> 좋고, 아들이 <좋아서> 200점. <웃음> 아니야, 딸이라도 좋고, 아들이라서 좋아서 200점이라는 거야. 네가 200점이 그래? 아니라! 오케이. <웃음> 아, 너는 어떤 아기였나요? 해민이는 응. 아기 때부터 너무 잘 먹었다. <웃음> 그래서 좋았고 착했다. 엄마한테 잘하고 최고. <웃음> 민기는 너무 순하고 착하고 엄마한테도 잘하고 최고. 어떻게 실컷으로 이 아니냐고. 진짜. 엄마에게 저희는 어떤 존재인가요? 너희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뇌의 <웃음> 눈이 진짜. 빠지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큰 획을 만들었다아 <웃음> 어, 너무... 그냥 네, 엄마의 표정과 그 적은 모습이 상상해가니까 맞... 이 글보다도. 우리 네, 엄마 쓸 때는 항상 진지하게 <웃음> 적었었어 내가 봤거든 멀리. 아 그래서 웃음게 없이 진지하게 썼어. <웃음> 어...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나의 아들 딸 보아라. 인생 선배로서 제가 꼭 해봤으면 하는 것은 돈 많은 사장님. 어, 엄마 그래? <웃음> 사업에서 <웃음> 돈 많은 사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민기 너는 연애는 했으면 좋겠대. 아빠가? 어. 연애? 나는 공무원. <웃음> <웃음> <왜>? <웃음> 너무 극화극이지. 제가 부모님처럼 좋은 부모가 될수 있을까요? 완전 잘할 것 같은 좋은 부모가 될 거다. 엄마 목소리 들리지 않아? 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요 엄마는 정직하게 예수님 잘 믿는 자료로 유산을 이어주는 인생 이어, 이어, 주 내가 이 여를 되게 좋아한다 엄마, 는지제 <웃음> <웃음>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웃음> 마지막 페이지에 여기 편지가 쓰여 있는데 <웃음> 엄마는 이렇게 길게 편지를 썼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해 더해 엑지 말해 뭐해 이런 건가 <웃음>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해야지. 엄마 건는한번 읽어볼까? 네네. 사랑하는 딸 아들아,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그리고 엄마 자녀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과할 너희는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점. 안 좋아하긴 뭐안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부자집에 태어났다면 인생이 편하게 살아갈 것대. <웃음> <웃음> 살아갈 것인데.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점, 조금 미안하지 점점점점점 스스로 너무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단다 특히 인성이 되어서 바르게 잘 커져서 늘 고마워하고 있단다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했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벌어서 그런도 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가정을 세워 가면 좋겠다 <웃음> <웃음> 부자로 노력을 많이 해서 하고싶은거 응? 좋겠다 부자로 그어? 아니야 그러니까 만나서 가정을 세워가면 좋겠다 부자로 어, 꼭, 꼭 부자여야되나? 어, 노력을 어. 많이 해서 하고싶은거 이루고싶은거 다 이루길 늘 기도할게 화이팅 느낌표 끝이야? 제 어, 길게 적었다 했는데 글씨가 커. 던걸 글씨가 컸던걸로 이렇게 모든 질문이 끝나버렸네요 끝났는데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냥 엄마 아빠에 대해서 더알수 있었던 거? 그게 좋았던 것 같아 요 저도 엄마 아빠가 솔직히 뭘 좋아하는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냥 대충만 알고 있었지 뭘 좋아하는지 세세한 것들 그런 것도 알수 있어서 좋았고 또 부모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수 있어서 좀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어버이 자서전 리뷰, 감상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버이날이 많이 지났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더 크게 알 사랑해요!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아동.